ISTJ가 뜬금없이 이상형을 묻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호감 신호입니다. 사회된 ISTJ는 타이밍을 재면서 접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뚝딱거려서 아무 맥락 없는 호구조사를 합니다. 이때 상대는 당황하겠지만 이걸 호감 신호인 걸 인지했다면 가볍게 받아치고 역으로 호구조사를 할수 있습니다. 이때 만약 ISTJ가 대충 얼버무린다면 나는 내네 질문에 답변했는데 왜넌 대답 안 해? 라고 하면 ISTJ가 또 뚝딱거립니다. 이런 식으로 서로 호구 조사를 진행하면 내적 친밀감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. 하늘도시 청하도시 야사겜 소합네다 J. e Young San Yul Tong Hai STJ YUI Honin Shin Go Hashi g l Gi 1 Hadnader. ISTJ World Membership A Gaid Hashi Mayan. Secret Young San. Bon In Doom Fan Young San. Vlog. ASMR Doom. Total n e g a g i Benefit Yul New Lil Suitsubnader. Uchuk San Dan Card Lul Clip Hag Eid Hajuse Yor.